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내 프리미엄 혜택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때 밑으로 쭉 내립니다. 멤버십 관리를 클릭합니다. 멤버십 프리미엄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멤버십을 일시중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시중지 를 할건지 아니면 취소를 할건지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취소 자, 현금 요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 다음을 누릅니다 자, 취소할 경우 모든 프리미엄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취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프리미엄 취소를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